안녕하세요 홍수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불닭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 끓일 물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후레이크 쫙 뿌려주고 소스를 쫙 뿌려준 다음에 저는 대창만 넣고 한 2분 정도를 먼저 끓여줬어요 그 이후에 면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줬습니다 얼른 먹고싶다 빨리 먹어보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따라해서 드실 때 절대 대창과 라면을 함께 집어서 드시지 마세요. 알았죠? 왜냐면은 대창이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넘어가 그럼 이제 남은 맛이 라면맛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라면을 먼저 먹고 대창을 먹으면 은 마지막까지 대창의 고소한 걸 같이 즐기면서 싹 넘어가서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대창 너무 맛있네. 더 넣을. 다음에는 진짜 듬뿍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. 아, 너무 맛있는데 너무 아쉽다. 야, 이 국물이랑 밥좀 말아 먹어야겠어.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. 야, 이게 대창을 굽고 그 팬에다가 이걸 했으면 더 기름졌겠죠? 근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는 느끼하거나 뭐 이런 게 없네요. 와잘 먹었습니다 국물맛은 불닭 짬뽕에서 조금 더 약간 부드럽고 감칠맛 이런게 좀 더해지는 정도거든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뭐,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